내가 아는 지식이랑 너의 물고기 지식이랑 바꾸자. 이것은 분명히 거래미더니. 내가 바라는 것은 양반도 성놈도 없고 임금도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다.